밥겠어어뭐노인 녹화 잘하고 오세요. 어, 이팅 파이팅! 이 민초파이신 거같아아니 반민초파이신 거 같아요? 아까 뭐 그... 어우, 속수리다. 근데 이걸 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? 뭐야? 뭘 이렇게 준비했어? 상주님 이런 거 아세요? 이거 저거 뭔지 아세요? 몰라. 민트 초프라고 하세요? 민트는 알지. 뭐 시원한 다 아니야? 썰이 아인가뭐 썰이 라벨.. 라라는 거야? 아, 패스켓 아, 라벨스! 아, 뭐 패스케뭐패스케라비스인가뭐 거기에 네. 여러 가지 종류의 민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그렇죠, 그거예요. 민트 아이스크림은 똑같은 거겠지. 뭐.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겠어. 호불호보다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뭐 아이스크림 맛을 본다든지 빵을 먹었을 때 맛을 보면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, 뭐 민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, 뭐 딸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. 뭐또 민트도 그뭐 입안에 넣었을 때그 느낌이 하하하한 하, 느낌이겠지. 이것도뭐 민트 같은데? 이거는 민트보다는 초코 우유 쪽으로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민트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함량이 이거 초콜릿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민트보다 초콜릿이 민트를 이긴 것 같아요. <웃음> 호빵은 팥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호빵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순 민트 맛이 나네 아니 호빵도 팥 맛이 많이 나는 식으로 호빵의 민트 맛이 좀 진하네. 이게 제일 진한 것 같고 케이크보다는 맛있네 진짜요? 응 음. 어우 속수이다 입안이 개운한 거 같고 양치 따로 안하어도 되겠어요 <웃음> 양치 해야지 디저트로 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뭐랄까 음식 맛을 좀이 민트를 먹음으로써 음... 좀 입안을 개운하게 좀 해주는 음... 그런 역할 디저트로 먹기에는 뭐 괜찮지 않나 음... 민트가 원래 민트 초코 치킨도 타올려 있는데 모르겠어요. 요즘 콜라보식으로 카레치킨, 뭐 카레돈가스,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콜라보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음식을. 요즘은 나도 모르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맞아요. 때문에 포도 같은 것도 그 무슨 샤인머스키샤인머스키인가뭐 그런 청포도 같은 것도 나오고 옛날 내가 자라갈 때보다는 확실히 음식이 좀 세련되고 맛있어졌고. 맛있으셨던 게... 나는 그냥 순수 민트 젤리가 어...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진짜요? 첫 진짜? 요 이거 K. 아. 이거는 너무 민트의 진한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취향 맛 같아요? 응. 민트파이신것같아 아니면 반민초파이신 것 같아요, 결론은? 모르겠어요. 나는 그 취향을 뭐 호불호가 갈리듯이, 무슨 뭐 민트 쪽이냐, 민트가 아닌 네. 쪽이냐라고 따졌을 때, 아닌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? 어우, 속수리다. 굳이 내가 민트 향을 맡아가면서, 네. 케이크를 먹는 거보다는뭐 있으면 먹겠지만, 한 음식에 여러가지 맛을 내는 거보다는 삼겹살이면 삼겹살 맛만 느끼는 거고, 등심은 등심 맛만 느끼는 거고. 근데 이걸 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? <웃음> 이거 유튜브 찍는 가야 지금? 스타일 유튜브?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